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레니아오입니다 오늘 돌아온 패치노트 읽는 남자 행잉남으로 돌아온 레니아오입니다 오늘 이제 1월 21일 이제 22.2 패치노트가 공개가 되어서 어떤 의도로 패치했는지 보면서 제 생각도 함께 첨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치노트는 어둠추적자 스캡스가 7코스트에서 8코스트로 증가했습니다 개발자의 견 지난 패치 후 도적의 선택률과 승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스캡스는 위력면에서 확연히 트출 났습니다. 이번 변화는 모든 도적 덱 타입의 위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도적 덱에 스캡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카드 평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스캡스가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어그로 덱에서 유사 소멸로 쓰일 것이다. 혹은 원턴 킬 덱에서 영능을 통한 코스트 감소 카드로 쓰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사실 소멸이 템포 도적에는 잘 안들어갔기 때문에 템포 도적용 카드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았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은신 능력이 있는 그림자 두 마리 소환하는 거랑 랜턴에도 영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캡스가 그동안 5만하인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점 때문에 어그로, 원턴킬, 템포도적, 무기도적 할거 없이 모든 덱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스캡스의 패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9코스트로 더 너프해야 된다는 라 의견이에요 8코스트도 과하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패치 노트는 자갈발 롤의 코스트가 5에서 6으로 1 증가하고 공격력이 4에서 3으로 1 감소했습니다. 자갈발 롤이 코스트도 늘고 데미지도 줄어들면서 사실상 굉장히 의미를 많이 잃었어요. 훔치기도 적에 좀 직격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독도적도 독도적이지만 훔치기도 적이 훨씬 더 많이 아픈 패치거든요. 독도적은 노를 안 쓰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독도적에 못쓸 수준이 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독도적이라는 데가 안 하면 그만인데 첩보 도적이 라는 이덱 자체가 놀 출시 때문에 굴러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핵심 카드가 사라져서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자갈발 놀 패치는 굉장히 지금 현재 1티어댁인 첩보도적인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리자드의 개발자 의견을 먼저 보면 가면의 지휘관과의 재미난 효과에 강력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도로 제작되었지만 그 위력이 지나쳤습니다. 훔치기 도적이 아닌 덱에서조차 강력했죠 라고 적혀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이 놀이 훔치기 도적이 아닌 데에서도 강력한 이유는 너무 드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갈발 놀이 센 이유는 자갈발 놀두장과 가면의 지휘관 한장을 넣고 자연스럽게 훔치기 도적이 아니더라도 노래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드로가 너무 많아요 모든 도적대에 자갈발 놀두장과 가면의 지휘관 한장세장만 넣어도 사실상 첩보 도적이나 마찬가지인 위력으로 놀을 쓸수 있는게 문제였어요 노를 직격타로 너프를 할게 아니라 커틀라스, 길드 상인 비밀 통로 이런 드로우 카드를 정비하는게 좀더 메타에 건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패치노트는 그림자 망토의 만화 소모량이 3에서 4로 증가했습니다 개발자 의견은 독도적이 메타 속에서 조커픽으로 등장하는 점은 만족스럽지만 현재 이덱의 선택 빈도가 의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그림자 망토를 어둠추적자 스캡스와 결합하면 불쾌한 플레이가 펼쳐지죠. 둘의 위력을 낮추면 독도적의 전체적인 위력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메타에 있는 독도적은 독도적이 아니에요. 무기에 의존한 덱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메타의 이 독도적의 이 독과 무 무기가 하는 역할은 드로우에 드로우 물론 무기로 데미지도 밀어넣지만 지금 메타이독도적인이 무기는 플랜B입니다 플랜 A는 덱을 다 파서 길드 상인으로 데미지를 주는 게 플랜 a 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독도적이 가지는 이 정체성은 과거에 있었던 무기도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도적과는 좀 결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가 독도적이 현재 메타 속에서 조커픽으로 등장하는 점 만족스럽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메타에 독도적은 망했어요. 그냥 해괴한 잡탕 도적이 지금 현재 일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드로 도적이라는 사기덱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이 메타에서 스캡스나 그림자 망토 노를 너프하면 어, 위력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독도적의 위력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블리자드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독도적은 지금도 약해요 그냥 지금 드로가 너무 과해서 도적의 승리 플랜이 너무 여러가지를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적 승리 플랜은 어, 이 패치 노트대로라면 독도적에 대한 이덱 이해 자체가 좀 다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드로가 문제다 자갈발놀 때부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이따가 총평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네번째는 전사 스톰인드 퀘스트의 두번째 단계가 해적을 2마리 내는 거에서 3마리 내는 걸로 너프되었습니다 개발자의 의견은 해적전사는 최상위 등급에서는 특별히 강력하지 않지만 하위 등급에서는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하는총 해적이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면 브론즈부터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덱의 다양성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패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스스톤 밸런싱이라는 게 너무 최상위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전 패치에서의 목졸도적 이런 덱들이 사기였지만 사실 일반 유저들이 가장 통받고 있는 덱은 해적전사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해적전사의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설 이상권에서는 해적전사의 점유율이 1% 이하 티어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덱이에요 하지만 해적전사의 하스톤 전체 구간 점유율 10%가 넘어요 전체 구간으로 보면 좋은 덱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하스스톤 메타가 너무 상위권과 하위권의 괴리가 큰 메타다 라고 할수 있겠고 하위권도 어느 정도 밸런싱을 잡아줘야 그래야지만 이제 많은 유저들이 하수순을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패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패치노트는 주문술사의 흐름의 코스트가 3에서 4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은 아쉬워요 계속해서 이제 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모자키 법사의 가장 핵심적인 어 그런 메커니즘은 결국엔 다 드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벼락치기 그리고 이제 맑은샘물 이런 카드들인데 값싸게 많은 카드를 드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종조문술사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으면서도 좀 건전한 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장 정도 들어오는 하지만 이제 벼락치기 이런 카드들이 모자키랑 결합 되면서 너무 과한 드로를 할수 있는 점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흐름에 코스트를 너프하면 분명 원턴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긴 증가할 거예요. 그 점에서 괜찮다. 지금 당장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문술사의 흐름을 너프하는 것보단 드로를 너프하는 것이 좀더 다음 확장팩, 다음 메타까지 생각한다면 더 건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마법사는 흐름을 안 쓰더라도 10턴 안에 드롤를 전부 다 땡겨서 뭔가 사기치는 덱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 에이그인 법사 같은 경우도 벼락치기로 인해서 드롤를 쫙쫙 땡기면서 데미지를 밀어넣는 어, 플레이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벼락치기에 대한 너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흐름도 흐름이지만 마지막으로 용맹한 로카라의 방어도가 5에서 10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로카라는 활용도가 낮은 영웅 카드입니다 각 직업에 흥미진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방어도를 높여 공격력이 강한 하수인을 상대할 여지를 충분히 주고 전사의 방어도 기반 카드와 시너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로카라의 선택률이 낮은 이유는 로카라가 어울리는 덱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카라가 컨트롤 덱이 쓰기에는 방어도를 통해서 버티고 탈진까지 가고 이게 승리 플랜이기 때문에 로카라로 변신하는 것 자체가 승리 플랜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스컬지 군주 가로시를 안 썼던 이유랑 비슷한 거거든요 당시에 스컬지 군주 가로시는 탈진 전사에는 쓰였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탈진 전사 같은 경우는 다른 방어도를 올릴 수단을 복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로카라는 로카로 변신하면 방어도를 올릴 수 있는 무한으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덱에 로카라는 쓰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 로카라를 쓰는 덱은 어그로, 미드레인지, 이런 템포 혹은 원턴 킬 그러니까 방어도를 쌓는 게 승리 플랜이 아닌 덱에서만 쓸수 있는데 로카라를 건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로카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제시를 해줬어야 된다 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드레인지를 밀어주고 싶었으면 미드레인지 카드 버프를 해준다던가 어그로 전사를 해보라고 블리자드가 할 거였으면 어그로 카드를 버프해준다던가 그런 식의 방향 제시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카라가 지금 안 쓰이는 이유는 방어도를 올려서 이기는 승리 플랜을 포기하기에는 해당 덱들이 강하지 않다 라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러면 해적전사가 로카라를 그냥 10방어도 카드로 쓸 여지도 있거든요. 7만 10방어도 플러스 그냥 공짜 무기라고 생각하고 해적전사가 로카라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낮은 구간에서의 해적전사 밸런싱을 잡겠다라는 블리자드의 의도가 정확히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로카라를 버프시키는 것보다는 블리자드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규의 6장의 카드가 패치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적 3장 너프, 법사 1장 너프 그리고 전사 조정 정도로 이제 유학을할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1티어덱이라고 할수 있는 도적에 대한 너프가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너프 방향이 최근 카드들이 너프된 거에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해요 그림자 망토와 스캡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의 메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들을 너프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스캡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너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스캡스에 대해서 칼을 빼든 것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 스캡스를 비롯한 영웅 변신 카드들보다 지금 현재 메타에서 진짜 적폐 앞으로 야생각 이전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적패가 될 만한 요소는 저는 교환성을 비롯한 너무 폭발적인 드로우 때문에 도적의 대기 끊임없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템포조적이 너무 사기야? 템포카드 너프해 그랬더니 목조르기 도적 나오고 목조르기 도적 너무 사기야? 목조르기 너프해 그랬더니만 독도적 나오고 독도적이 너무 사기야? 그럼 독도적에서 쓰는 카드들 너프해 그래도 뭔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도적은 10턴 안에 30장을 뽑을 수 있다는 라 특수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덱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때려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야생까지 얼마 기간이 안 남은 카드지만 비밀 통로에 대한 추가 너프 혹은 교환성에 대한 너프가 좀 절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주시하고 있는 최고의 사기 카드는 커틀러스거든요 1만화 2무기라는 이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교환성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코스트 감소까지 있어요 최근 핫스스톤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드로우가 사기냐 카드코스트 감소가 사기냐 라는 그런 주제의 토론이 최근 핫스스톤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데 커틀라스는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카드에 대한 추가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패치가 되더라도 도적이 여전히 강할 거다라는 전망은 아닙니다 도적의 밸런스가 정상화될 수도 있고 혹은 도적이 관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커틀라스 너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틀라스는 앞으로 1년 4개월을 쓸 거기 때문에 도적이 혹시나 너무 나빠진다면 커틀라스는 너프하고 딴 거를 버프하는 일이 있어도 도적의 지금 이 현재 10턴 안에 30장을 다드로할수 있는 이 메커니즘은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해요 드로우가 적당히 있으면 하스스톤 메타에 건강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작년 4월에 주문법사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게 즐겼었죠 적당한 드로우가 법사에 추가되면서 법사라는 직업이 경직성이 줄어들고 좀더 유연한 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에 다중 주문술사를 이용한 냉기 주문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다중 주문술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주술사도 덱이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술사나 마법사의 전례 때문에 드로우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단지 과한 드로우는 문제입니다 도적은 지금 현재 너무 과해요 이번 패치가 도적을 관짝에 박는 한이 있어서 다른 카드를 버프하는 일이 있어도 도적에 드로우는 다시 한번 수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패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패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적에 들어오는 건드렸어야 되지 않나, 커틀러스는 건드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패치 노트 읽는 남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어였습니다.